봉구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요. 다 망쳤어요. <웃음> 제가 작사한 노래를, 그, 부른 분, 부른 분이, 가수 신청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게 저작권에 걸렸어요 음 안되는구만 <웃음> 감사합니다 딱 위에 저가 앉아있죠 저 꼭대기에 제가 앉아있어요 어째요 그냥 저, 저기 뭐야 수익창출 안하면 되는겠지요 노란딱지 붙어가지고 수익창출 안하면 돼요 <웃음>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충주를 찍었어요. 왜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웃음> 소개하기 위해서 찍었어요. 글씨가 딱 60초씩 딱 보이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것도 하고는 틀리더라고 프리즘하고는 또 틀려요. 오주구님 반갑습니다. 힘이 쫙 빨렸어요. 힘이 쫙 빨렸어요. 그냥 조회수만 쓰는 거지요.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어. 이것도 걸리면 어쩔 수 없어. <웃음> 어쩌겠어요. 할수 없지요. 저 꼭대기에 나 앉았다고 저것도 걸리는 건 아니지요. <웃음> 저 위에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꼭 내기 앉아 있어요. 라라라라. 내가 신비로운 걸 발견했잖아요. 음.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앱 정보가 왜 닫혔어? 모바일 데이터열 왜 안되는거야? 금방 됐는데? 방 번역이 됐었는데 왜안 된다고 뜨지? 뭐 이런 이런 터리를 봉구르님 가셨나? 출근 준비하셔요 괜찮습니다 출근 준비하세요 오즈굿오즈굿 아니 아까까지 번역이 자동으로 됐는데 왜 갑자기 안되는게요 안녕하세요 출 시간 번역할 단어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을 하게 말을 하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번역, 실시간 번역, 실시간 번역. 아까도 분명히 됐는데. 파일 데이터. 영어 영어 여기 좋은 습관님,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어쩐 일이세요? 티코님,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명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번역하는 거를 아까 했는데, 갑자기 또안 돼요. 배웠는데. 실시간 번역. 플레이가 안 되네. 다육의 좋은 습관, 다육 이야기 좋은 습관이 어제 제가 900명 채웠는데, <웃음> 900명 채워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 그러세요? 제 꼴로 해드렸어요. 아침에 실방을 잠이, 잠을 이잠 못자가지고 2시간을 넘게 틀어놨었는데 아이고 조회수만 올라가게 생겼어요 계속 준다가 되지 이게 왜 한장 하겠어요 이거를 까아놔야 좋은데 아르미스 이건 또 뭐야? 광고를 깔으라는 거 아니야? 나 그런 짓도 못 하겠는데. 왜 자꾸 게임을 깔으라고 그러는 거야, 얘네는? 적용하기. 아침은요? 아침은 드셨어요? 아, 문방님! 어서오세요. 좋아요. 세번 찍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웃음> 좋아요. 세번 찍고 들어오세요. <웃음>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안 들어오려고 그러셨어요? 에휴, 제가 하는 거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더 들어오시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거지. <웃음> 들어오세요 하는거지 <웃음>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웃음> 아 참나 번역기 깔아야 되는데 이거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아들이 아는데 나 번역기 새로 깔아야 되는데 공실이 잔재민님 어서 오세요 아유 번역기 보다가 딴 분들 오신 것도 안 보이네 <웃음> 미안해요 다시 들어올게요 다시 들어와서 김명출님 감사합니다 다육이야기 좋은 습관님 감사합니다 콩시리 전재민님 감사합니다 문방님 좋아요 세개 하고 오셨으니까 박수 <웃음> 감사합니다 이중으로 소리 들려서 하나는 끄고요 티코님 감사합니다 봉구루 다육 스케치 영상 스케치님 감사합니다 오주 근님 그, 반갑습니다 짝짝짝 짝 위에 언니 내가 있어요 숙다육이죠 꼭대기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꿀처럼 다들 <웃음> 공구루님 다육의 이 좋은 습관님 좀손좀 좀 잡아주세요 안 잡으셨으면 곧 천명대가에요 문방님도 부탁드려요 문방님도 부탁드려요 <웃음> 공실이 나 어저께 진짜 다육기막 사고 싶어도 참았다, 참았어. 저 위에 앉아있는데 미인이 이제 어떻게 보여요? <웃음> 출석부를 적어놔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응, 문방님이 왔다 가셨는지, 김명출님, 기억해야 돼서, 오늘, 티코, 티코, 봉구루 구루, 다육, 영상, 이름이 엄청 길네 <웃음> 엄청 엄청 길네 오즈 굿 땡큐 땡큐 땡큐 좋은 습관님이 벌써 900명이 넘으셔가지고 곧 금방 1000명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영상을 좀 돌렸어요 <웃음> 시간 지원을 좀 했어요 영상을 새벽까지 조금 돌렸어요 이제 컴퓨터로 돌려야 밤새 돌아가는데 핸드폰은 뜨거워져가지고 아아 아. 하이 치세요 하이 다육이야기 좋은 습관님 링크 고정에 올리려면 하이를 치셔야 돼요 김명출 님도 손잡으세요 다육 이야기 좋은 습관님이랑 오늘은 다육 이야기 좋은 습관님만 여기다 올릴 거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링크 하이 치시면 링크 올라가니까 유튜버님들은 그냥 하이를 치세요. 오늘은 잠깐 이제 아침 실방을 제가 망쳤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하면서 다육이야기 좋은 습관님 링크 고정으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습관님 친구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면서도 누르면 보람이 된답니다 <웃음> 실망도 하고 나는 조회수 올라가고 조회수 조금이라도 올라가고요 <웃음> 영상 하나 지금 열어놓긴 했는데 열려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잘 안열려가지고 음 들어오시면서 그냥 하이 이렇게 하면 바로 나이트봇이 링크를 올려줘요. 들어오시면서 바로 인사차 하이 하시면 돼요. 하이 그러면 인사예요. <웃음> 노래를 잘하면 뭘 합니까? 저작공 걸려서 다 띵까띵까띵까띵까물 었어요띵까띵까띵까 띵까 띵까 띵까 모르... 띵까 띵까 띵까. 그게 무슨 영상인지도 모르겠다고 걔는 또 수익이 안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다 아침에 아이고 다하려그랬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그리고, 그, 외국인 중에 rv 독점이라고 유튜버가 있어요. 제가 링크 올려주면 그 사람한테 나 친구 해줘라. 그러고서. <웃음> 그러면 와서 해줄 거예요. 지금 잠자는 시간이라서.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친구해달라 그러면 친구해준답니다. 아이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인도친구야 인도친구 어? RV 그리고 여기 또 RV가 또한 분이 왔어 <웃음> RV. 나는 중앙에 것만 읽거든요 근데 여기는 RAY 이렇게 쓰는데 그냥 저는 끝에 자하고 가운데 큰 거하고 두 개만 읽으니까 RV가 되는 거야. <웃음> 이분도 RV야. 여기 오신 분도 R, RV. 하이, 하이, 채널 링크. 아, 지금 이게, 이게, 번역이 안 된다니까. 번역 실시간 플레이 실시간 플레이 동영상 실시간 번역 소리 번역 크롬으로 갔나? 번역. 뭐야. 돈을 내라잖아. <웃음> RV, 친구, 제가 데리고 올게요. 제가 가서, <웃음> 이 친구를 가서 링크를 가지고 올게요. <웃음> 이 친구 링크를 어디가 있지 한참 가나 이렇게? 어저께 들어갔다 나왔는데 네. 채널 링크 하이 좀 올려줘봐요 rv 아필리 친구 하이 잉글리시 hi 아 번역이 아까 됐는데 없어져 가지고 얘는 또 자도 안했어 필리핀은 한국하고 다 시간차가 얼마 없나 못 찾아왔어 못 찾아왔어 찾아와야 되는데 못 찾아왔어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여기 있는 친구예요. 필리핀 친구. 요 친구랑도 하세요. 습관 언니. 좋은 습관 언니. 요 친구랑도 하세요. 친구 해달라 그래. 프렌즈. 프렌즈. 프렌즈. 프렌즈. 다육 이야기 좋은 습관. RV. 필리핀 친구. 손잡아주세요. 요렇게 존스크언니 제가 여기 링크 지금 필리핀 친구 올렸잖아요 손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갈거예요나 어, 왕관 썼네 좌우에는 뭐 썼지 꼭대기에 앉았는데 아까 번역이 될 때는 참 좋았는데 번역이 갑자기 안 되네. 왜 그렇지? 아유, 참못살겠 못살아, 못살아. 문방님, 미안해요. 오늘은 다육이 야기 좋은 습관님, 김명출님, 죄송해요. 오늘은... 다유 이야기 좋은 습관님 900명 넘으셔 가지고 좀 구독자 더 늘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같이 손잡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많은 분이 안와도 잠깐 잠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단이 뜬다고요? 왜 차단이 떠요? 지금 여기 언니 파란 부분을 눌러야 돼요. 파란 부분만 누르면 되는데 언니 파란 거 글씨 있죠? 파란 글씨 파란 글씨를 눌러요. 내 거를 누르지 말고 여기 지금 여기 필리핀 친구라고 써졌는데 있지요? 거기에 파란 글씨만 눌러보세요. 살짝 그러면 이 친구 링크 그 채널이 떠요 손잡았다고요 나하고는 친구야 나하고는 프렌즈 마이 프렌즈 프렌즈 나랑 숙다역이랑 친구 친구 내가 얘네들 친구들 많이 해줬는데 얘네는 딱 서너 명밖에 안 오고 지금 그랬어 잘못 알아 들으니까 내가 가서 친구를 해줘도 못 알아 들어가지고 못온 거야 내가 많이 해줬는데 친구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내가 좋은 스컬 언니 좀 이따가 내가 두개또 선물 드릴게요 영상도 보, 보고 한개 주고 영상 하나 보고 또 하나 주고 <웃음> 그러면 돼요. 필리핀 친구, 알브이. 필리핀 알 브이, 필리핀 알 브이는 가운데는 없지. <웃음> 예, 그러세요. 바쁘시면 안 오셔도 괜찮아요. <웃음> 바쁘신데, 일 보세요. 숙다 여기가 저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어요. 바쁘신지, 안 바쁘신지. <웃음> 숙다 여기가 저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어요. <웃음> 이 친구, 번역을 해야 될것 같아. 이 친구가, 이 친구도 알, 그, 독점이라고 나오거든요. 독점. 아니, 문방님이 좀 번역 좀 해보세요. 번역 좀 해봐요. 번역 좀. 제가 이게 번역기로 하는데, 이거를 하면 안 되지. 한국어? 안고, 딱딱딱, 딱딱딱 딱 딱. 어디 올라갔냐? 어디까지 갔냐? 여기 있다. 네일란, 네일란이라고 뜨거든. 네일란은 이미 연결 완료했어요. 저하고는 네일란, 네일란. 필리핀 네일란 네일란 맞아요? 오케이? 네일란? 네일란 맞아요? 거, 그 번역에서는 네일란이라고 나와요. <웃음> 공시리님밥 먹었어요? 나 배고파 <웃음> 아 배고파 뭐에다 밥 먹지 봉구르님 배고파요 <웃음> 7시가 넘었네 꿀잠 중 이제 휴가니까 꿀잠 중 나는 이제 오후부터 바쁘네 아, 그렇게 바쁜 건 아니네 제사만 지내면 되니까 먹을 거는 않을 거니까 <웃음> 그냥 나물에다 먹을 거니까 돼지고기하고 나물만 먹을 거야. <웃음> 먹을 사람도 없으니까 청양고추 넣어서 무쳤어요. 오이지? 아, 나도 오이지 무쳐야 되는데. 아. 봉구루 스케치님 채팅 5초 동안 제한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를 잘못 하셔가지고 5초간 누가 눌렀나? 나안 만졌는데. 뭐를 글씨를 잘못 쓴게 있어서 5초간 잘못된 거야.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문방님도 멈췄고 두분다 그랬으니까 두 분이 뭐 싸웠겠지. 두 분이 말로 싸웠죠 <웃음> 두 분이 번역을 잘못했다든가 아 이모티콘 많이 썼어요 많이 쓰지 마세요 두 개만 쓰세요 <웃음> 두 개만 쓰세요 한정없이 쓰라고 이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모컨티 많이 써도 그러고 그 정치, 외교 이런 얘기도 아마 안 돼. 왜 신고 차단이 뜰까요? 나는 바로 들어가는데. 아, 저분이 지금 저기 없어서 그런가? 잠깐만요. 음 내일 날 연장 하나 달아요. 내일 날 연장 여 달렸어요. 연장 달렸어요. 잠깐 바꿀게요. 레일란하고 둘이 작가 바꿔볼게요. 아... 잘못 가져왔나? 똑같은 사람은 아닌데. 잘못 뜨는데? 음... 이거는... 저기 밖에 있는 사람 거고 아까 내가 이, 여기 네일랑거 올렸었는데 찾아 갖고 와서 내가 올렸는데 복사해 갖고 왔는데 어디 갔어? 여기 있는데 필리핀 친구 필리핀 친구라고 써진 거를 복사를 해갖고 왔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링크 요거만 눌러보세요. 제 이름을 누르지 말고. 차단 안 됐어요. 저기 문방님은 유튜버 아니세요? 일반인이세요. 저기 여기 지금. 제 노란 거 뜨는 거 옆에 파란색 뜬거 있잖아요. 그거 눌러세요. 그러면 내일날이랑 친구 돼요. 봉구르님은 유친이고 아 언니는 나갔나 지금? 언니는 지금 나갔지. 고정이 했는데 됐다 내일날 내일날 맞아요? 내일날 오케이? 오케이면 오케이 그렇게 해 주세요. 잠이 오면은 잠을 자요. 내일날 <웃음> 오케이? 내일날 맞아요? 내일 난, 오케이? <웃음> 아니, 봉, 봉구르님, 도대체 뭘 썼길래 계속 이런 게떠 또... 영어를 많이 썼나? 뭔 영어? <웃음> 그, 구독한단 말, 선물을 준단 말, 이런 거다 빼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사탕. 그냥 사탕. 그러게. 말이 없네요. 쟤는 말이 없네. 알부인은 말을 많이 하는데. <웃음> 얘는 말을 안 하네. 내일 나는 말을 안 해. 이 누나가 그냥 속이 터져 죽겠네. <웃음> 아, 읽어봤어요. 읽었다니까. 근데 이영못 읽지요. 봉구르 님으로 5초 동안이고, 삭제된 메시지 보기. 공실 누님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했는데 삭제된 거야 <웃음> 키키키키키했는데 삭제된 거야 누가 누가 누른 거야 그냥 누가 삭제를 누른 거야. 제가 운영자를 해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삭제를 하기 때문에 해주면 안 돼. 신영성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누가 체크를 지웠다고요난 체크를 지운 적이 없어요. 저기 내일랑거 연장만 지금 잠깐 삭제했지 난 삭제한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삭제했다가 지금 열었어요. 해제했어요. 봉구르님 것만 내가 지금 금방 해봤어요. 다른 분들 거는 손도 안 댔어. 누가 장난치는 거지 그거는. 누가 장난을 칠까? 김명출님 하의를 치시면 올라가십니다. 공구루님, 어디 갔어? 디지, 공주님, 어서오세요. 뭐를 주라고요 엔, 적어야지. 적어야 알아요. 유... Thank you.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거 글씨를 경제에 잃은 거를 너무 많이 쓰지 말라 그래고, 다른 걸 쓰라 그래야 되겠어요. 경제, 반말, 뭐, 미방. 구루님, 어디 가셨어요? 봉구루님은 채널 운영자인데 왜 삭제가 돼가지고 나가 있는 거예요? 티코님 누가요? 안 들어와요? 누가 안 들어오신다고요? 이해자님요? 이해자님 남편 집에 퇴원해서 있으니까 바쁘겠죠? 꽁주님은 외국에 계세요. 미국은 어떤가요? 지금? 한국에 들어오셨나요? 아... 맞아. 맞아. 내가 이거 설치하는 거 몰라. 우리 아들이 다 해줘서. <웃음> 아들이 다나이트보 설치해주고 하이 쓰게끔 해주고 다 해준 것도 아들이여. 내가 못해요. 내가 뭘 알아서요. 이껏해요 글씨 쓰고 영상 올리고 그런 거밖에 몰라요. 편집이나 조금 할줄 알지. 여기 위에 이렇게 사람 있는 거는 사진이야. 사진. 사진. 사진. 에 옷하는 사랑이에요. 네, 한시간만 하고 오늘 이제 그만 할 거예요. 제가 아침 장애하가이야기님 하가 어서오세요. 하이 치시면 링크 올라가요. 제가 DJ님 DJ공주님 하이 치면 링크 올라가요. 근데 스패너를 다 줘야 되는 건지 그냥 해도 다 올라가긴 하는데 네, 그거 하라고 해, 할게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아들이 자나? 잘 수도 있겠네. 이따가 끝나고 다시 또뭐좀 해줘라 하고 얘기할게요. 아유, 장애아가... 이야기님 항상 오시는데 제가 요즘에 잘 못찾아가서 죄송해요 가는 데가 많아서 <웃음> 하도 가는 데가 많아서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아니 꽁주님 나는 내가 작사를 해서 퐁퐁 님을 드렸어. 그래서 퐁퐁 님이 그거는 저작권이 안 걸린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노래를 여기다 트니까 노란 딱지 떴어. <웃음> 오랜만에 그 노래 좀 들으려고 틀었더니 노란 딱지 떴어. 아, 이제 그런 것도 안되나봐 무조건 그런 것도 안되나봐 난 글을 내가 썼는데 <웃음> 또 왔어 아니 그 수익창출 누르니까 노란 딱지가 떴다니까요. 나이트보 때문인 게 아니고 그 노란 딱지가 떴다니까. 딸라가 딸라가 <웃음> 딸라가 그것도 나이트보 때문이에요? 그건 아닌 것같은데 이모티콘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노래를 내가 틀어서 그 퐁퐁님이 그 노래 이제 내가 해준 거를 작사 작곡 작곡을 해갖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협회에 등록을 안했어 근데 그게 나 무한정으로 쓰라 그랬거든? <웃음> 들으라고? 그랬는데 수익 창출로 들어가니까 노란 딱지가 아 공유하는 걸안 해서 그런 것 같다고요? 그게 세곡이나 되는데 그 세곡을 틀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노란 딱지가 뜬 거예요. 한곡더 나올 뻔 봤는데 힘들어서 못했지. 공유하는 거를 해달라고 해야 그게 쓸수 있는 것 같군요. 제가 그거 글을 써, 댓글 같이 써가지고, 처음에 댓글로 한번 써주고, 또한 번은 내가 집에서 써가지고, 또 댓글 안에다 이렇게 줬던가, 아니면은 전화 그 문자에다 줬던가 하고, 초보 유튜버 응원송 해가지고 하나 또 써가지고 주고, 저는 작사만 했고 작곡은 퐁퐁님이 했고요. 퐁퐁님이 노래 부르고 작곡하고 그거한 곡은 이제 다른 분도 거기에 리믹스가 같이 돼있어요. 다른 분이 쓰신 거하고 같이 이렇게 리믹스를 해놨고 내 곡이 조금 자, 짧으니까 그 사람과 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한 거지. 아, 딸내미 한번 지가 오래 돼가지고 그 노래 좀들으 <웃음> 여기다 틀고서 들어야지. 그러고서는. <웃음> 그냥 오늘 이렇게 끝내야 되겠어요. 졸리기도 하고 잠을 꼴딱 쐈어요. 우리 두 양인님들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응? 잠을 못자게 해가지고 자라 그러니까 뛰어다니고 놀아달라 그러고 <웃음> 꼴딱 쐈어요. 꼴딱 그래서 할수 없이 실방을 켰어요. 얘는 내려야 되겠다 이제. 모두 오신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꽁주님 요즘에 제가 그거 하느라고 못찾아갔잖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가볼게 진짜 <웃음> 이제 꽁주님 장애아가이예요 또 누가 신영선님 누가 빠지신 분이 계실까요? 티코 티코는요 그랜저에서 티코로 내려간 거예요 제희라고 <웃음> 바꾸라 그랬는데 티코로 바꿨어요 다음엔 모닝으로 바꿀지 몰라요. 치치 <웃음>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안 누워 있어요. 밖에 있나 봐요. 오늘은 여기 없어요. 오늘은 없어서 못 보여드려요. 맨날 여기 이불 위에 올라와 갖고 누워 있는데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치치코코 없어요. 치치코코가 엄마 잠도 못 자게 했어요. 밥한 숟갈 먹고 좀 자야 될것 같아. 잠이 너무 쏟아져요, 지금 이제. 너무 피곤해요. 어제 새벽에, 새벽에 2시 반인가 이나서 지금까지 잠을 못 잤어요. 세상의 버스킹님, 어서오세요. 끝날 시간 됐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세상의 버스킹님. 좀더 하면 좋은데요.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웃음> 소박한 다육맘님 소다맘님 어제 실방 늦게까지 하셨어요. 제가 보다가 잘라 그랬는데 아 우리 코코가 놀아달라 그러는 바람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누웠다가 뒤치다거리다가 말았네요. 모두모두 추석 연휴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추석에 밤도 주무, 쓰세요. 남의 거 가서 주수면 잡혀가니까 집에 것만 주수세요. <웃음> 아우 눈이 이쑤시개로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희 출석 한번 불고 건널게요. 소박한다행맘 t v 님 신영성. 신영성님, 세상의 버스킹님, 또, DJ공주님, 장애하가, 장애하가 이야기님, 티콘님, 또, 봉주루, 다육 영상 스케치님, 문방님, 네일라님, 다육이야기 좋은 습관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출석 김명출님 참. 콩시리, 콩시리 잔재민님 잊어버릴 뻔했네요. 콩시리 잔재민님 다 적었는데? 적었어요. 적었어 김명출님 손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내일날내일난 나갔나 봐 모두모두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뭐 언제든 또 실망 켤 수도 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